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폭등한 아파트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또는 살고 있는 아파트로 건물주가 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사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값이 오른 사람은 이 교회에 그런 아파트를 팔아서 건물주가 되려거나 또는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나 올라 그런 자금이라면 차라리 내집 마련을 하면서 수익형 건물을 지으려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중 값이 오른 아파트를 팔아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와 상담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많이 오른 데다 누군가 매입을 하겠다고 나서자 이참에 평소에 생각하던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을 건축해보고자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해온 것으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번에서 4번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5번부터 6번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건물을일하는 순서를 말씀드려보겠는데 왜그 비싼 집을 머리에 이고 사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비싼 집을 그대로 살지만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돈 되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이는 바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터에 은퇴 후의 대책이 늘 염려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살고 있는 아파트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 기회에 평소에 늘 생각하던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죠. 아파트야 아무리 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아파트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데다 또 이분이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 아파트값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아파트값이 또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이 기회가 바로 은퇴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내가 살면서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을 짓는 것인데 그분이 생각하는 수익형 건물은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건물들은 자신이 그 건물에 살면서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매월 일정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며, 또 그러한 건물은 향후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중 상가주택은 대표적인 수익형 건물인 것이죠. 즉, 이분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이러한 건물로서 지하나 1층에 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2층과 3층에 는 임대를 줄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각 층마다 두세가구씩 4층과 다락 및 옥상 정원은 주인이 사는 그런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4층 같은 공간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렇게 방 3개짜리, 아파트보다는 이것이 그분이 살고자 하는 4층 건물을 설계한 내용인데 이 그림처럼 넓고 높은 거실과 안방, 드레스룸, 부부욕실, 자녀방 두 개, 큰 다용도실이 있고 여기는 팬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에는 또 중정이 있습니다. 그 중정은 여기에 연못을 만든다든지 화초를 기른다든지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에는 중간에 넓은 가둑실이 있고 또 이러한 방들이 있는데 이런 방들은 서재라든지 기도실 또는 뭐 작업실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는 거실이 높픈되어서 거실이 높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밖으로 나와서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옥상 정원에는 이렇게 화초를 갖고 올수 있는 옥상 정원도 많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과 다양한 공간을 갖춘 집은 향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만족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방과 다양한 공간을 갖춘 집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에 방 3개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거주성이 좋다는 점과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자연환경이 좋은 신도시는 탈도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우려가 높은 엘리베이터나 공동출입을 사용하는 복잡한 도시와 아파트보다 미래의 주택으로 각광을 받을 집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구체적인 건축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인데 요즘 인기가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계획을 알아보겠는데 우선 투자비와 임대비 그냥 수익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투자비에는 땅값과 설계비 공사비 등이 있을 텐데 이러한 건물들은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땅값은 대략 7 내지 10억원 정도 다음으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은 건축 면적 등과 건물의 질에 따라서 7 내지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비는 총14 내지 20억원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에 원 월세 500만원이 가능하고 또 2,3층 주택은 주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4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당 2 내지 3억 원씩 한다고 하면 8 내지 12억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 수익금액은 8억 5천만 원 내지 12억 5천만 원에 월세 1층에서 나오는 500만 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총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5억 5천에서 7억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계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러한 건물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값 또는 아파트 전세값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수 있는 것이고 특히 4층과 다락, 옥상, 정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은 은행 대출도 가능하고 또 자금의 흐름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네 번째 은행 대출 활용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거주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각자의 자금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른데 아, 이분은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아파트는 최근 대출 제한이 있지만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금융권과 각자의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땅값과 건축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좋은 조건이며 또위에서 설명한 이 투자자금인 땅값과 특히 설계비 공사비 등은 일시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땅값도 단계적으로 지불되고 또 공사비 등도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불되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는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분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설계와 건축허가를 받는 동안을 제외한 공사를 하는 기간인 6개월 중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자금의 흐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치고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또한 건축비에 대한 대출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다소 이율이 높은 자금을 활용하다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그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할 의지만 있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건물을 두 번째로는 내가 살면서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을 또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건축 비용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은행 대출 활용과 자금 흐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건축 방법과 또는 투잡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이러한 근무를 할수가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인 즉 디벌리퍼가 된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사례와 또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방법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오늘의 영상도 중요하지만 다음 영상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므로 꼭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영상에서는 아파트값 아니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는 교통이나 출퇴근, 자녀교육 등에서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오히려 웬만한 서울보다 이러한 신도시가 더 좋고 오히려 부동산적인 장래성이나 재테크, 은퇴 후 대책으로는 아파트나 특히 아파트 전세사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물주 이외 건물주라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 이라면 누구든지 특히 폭등한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금으로 번듯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는 데다가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설명한 사층과 다락 그리고 중정과 옥상 정원 등이 있는 집에 살면서 또한 층간소음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등은 자녀들에게도 큰 보람이며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파트나 특히 아파트 전세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이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 계속되는 다른 참고 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